네. 오늘은 이 코드의 슬래시 코드를 배워보겠습니다. 자, 이 코드는, 어, 먼저 조표를 알아야 되겠죠. 미부터 미까지 올라갈 때, 미, 파샵, 파에 샵 붙습니다. 솔샵, 또샵 붙습니다. 그 다음에, 라, 시, 도에 샵 붙습니다. 도샵, 그 다음에, 레샵 붙습니다. 레샵, 다시 미. 샵이 4개 붙습니다. 그리고 항상 이 마지막 7도음보다 반음 낮은 음도 연습해야 합니다. 그냥 레, 단 7도음, 레, 샵, 레샵은 장 7도음. 이렇게 둘 다, 세븐은 둘다 연습을 해야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 슬래시 코드 한번 연주를 해 보겠습니다. 자, 처음에는 음계를 따라 근음을 올려보고 그 다음에는 어, 내려보겠습니다. 근음을 음계에 따라 스케일 음을 따라서 내리면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처음에 E 코드 그냥 6번 줄부터 다 치면 되죠. E 코드 그다음에 E 슬래시 F#이 되겠죠. E F# 여기 파샵을 눌러줘야 합니다. 그러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, 이렇게 하고, 이 손가락이 위로 올라갑니다. 자, 여기는 그대로 있고, 파샵, 그 다음에 이. 그러니까 이 코드가 이 모양이고, 여기 파샵을 누르는 것입니다. 이게 이슬레시 e F샵입니다. 엄지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엄지로. 이 코드 잡고, 엄지로. 이 e 슬래시 에프샵 이거는 손가락을 네개 써서 이 e 슬래시 에프샵 그 다음에 음, 여기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여기도 에프샵이기 때문에 음, 지난 시간에 배운 디 슬래시 이 e 모양이 이거 였거든요 그디 슬래시 이 e 모양을 그대로 오늘 올리면 됩니다. 이게 바로 E/ F#이 되겠습니다. 하이 쪽에서 자 D 코드가 이거죠. D 그대로 올라가면 E가 되죠. E, e 코드의 약식인데 그러니까 D/ 슬래시, 여기가 미였는데 D/ E를 그대로 올리면 당연히 E/ F#이 됩니다. 잡아 되겠습니다. 아니면 여기서 6번 줄 파샵을 눌러서 어, 슬래시 F샵을 해도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 e 슬래시 G샵인데요. 이거는 이제 손이 코드 모양을 이대로 잡은 상태에서는 G샵이 여기기 때문에 순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음, 이 음, 손을 다 떼서 음계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. 코드 폼을 일단 여기 G샵이 제일 중요하니까 G샵 누르고요. 그 다음에 여기 b 를 누릅니다. 5번 줄은 아무것도 누르지 않습니다. 여기 그는 B 누르고 여기 F샵 누르고 그 다음에 3번 줄을 C로 만들어 줍니다. 여기를 눌러서 3번 줄 4프렛을 눌러서 C로 만들어 줍니다. 그 다음에 나머지 줄은 그대로 개방형으로 치면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5번 줄은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. 5번 줄이 소리가 나면 불협이 되기 때문에 이 G샵을 잡은 손가락을 살짝 눕혀서 아래 줄을 5번 줄을 막아주면 되겠습니다. 이게 바로 E 슬래시 G샵입니다. 이, 이, 이 손가락이 없으면 이렇게 두, 두 개만 남죠. 미와 시를 누르고 1, 2, 3, 4번 아래 4줄만 치면 이렇게도 이 코드를 칠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 G샵 근음을 해준 것입니다. 그리고 5번 줄을 뮤트한 것입니다. 이 슬래시 G샵은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이 꼭이 모양, 모양과 다릅니다. 전혀 새로운 모양이기 때문에 꼭 외우셔야 합니다. 그리고 빨리 움직이는 연습, 여기서 해서 G샵 E 슬래시 G샵으로 얼른 갈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. 네, 그리고 5번줄 소리 안나는 거 중요합니다. <웃음> 자, 그 다음 E 슬래시 A 입니다. E 슬래시 A는 이 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6번줄 치지 않고 엄지로 살짝 막아주고 5번줄을 개방하면 되겠습니다. 5번줄이 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E 슬래시 A가 되겠습니다. 5번 줄만 치면 되겠습니다. 5번 줄부터 E 이슬레시 A 이슬는그슬이슬는이슬이이 이슬의 피는 이 이슬의 피는 이이는이슬는 코드 모양 그대로인데 6번 줄만 안치면 됩니다. 그러니까 6번 줄만 이렇게 가려주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이슬레시 b, 그 다음에 이슬레시 c 샵을 할 차례입니다. 이슬레시 c 샵은 이 상태에서는 역시 모양이 안 되기 때문에. 이렇게 아까 G샵, G샵, 슬래시 G샵 했을 때에서 손가락이 하나 내려오면이 슬래시 C샵이 되긴 하지만 아, 이 모양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육도음을 저음으로 슬래시로 할 때는 그냥 그 근음을 어, 그 음을 근음으로 하는 마이너 세븐과 같다 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, 무슨 말이냐 e c 은 c 마이너 세븐과 같습니다 자, e c 은 c 마이너 세븐과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c 마이너 세븐으로 치면 바로 이게 e c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, 지난 시간에 D코드에서 배운 것처럼 D-CB 이 e 모양을 잡았었는데 이 모양이 그대로 여기까지 올라오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아래는 E 코드의 생략 코드 모양이고 D 코드 이렇게 E 코드 거기에 근음 C 샵만 더한 것입니다. 그리고 4번 줄은 뮤트 4번 줄 내는 E 코드에는 안 맞기 때문에 4번 줄 소리 안 나게 이 손가락을 이렇게 눕혀서 손가락을 눕혀서 소리가 안 나게 이게 C샵 아, E 슬래시 C샵이 되겠습니다 네, 이거보다는 이게 낫죠 그냥 C샵 마이너스 7으로 잡는 것이 좋고요 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C샵 마이너스 7의 오픈 코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C샵 마이너스 7의 오픈 코드 이렇게 파워 코드 모양으로 하고 1, 2번 줄을 개방한 것입니다 6번 줄은 안 치고요 이렇게 해도 이 e 슬래시 C 샵이 되겠습니다. 자그 다음에 이 e 슬래시 D 샵할 차례입니다. 근데 그 전에 그냥 D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단칠도음을 꼭 알아야 합니다. 그래서 이 코드에서 슬래시 D를 누르면 4번줄, 5번줄 안칠 거고 4번줄까지 떼야 합니다. 그래서 손가락이 하나만 남습니다. 그리고 4번줄부터 치면 되겠습니다. 이 e 슬래시 D. 이 슬래시 디를 피킹을, 스트로밍을 하다 보면 5번줄, 6번줄이 역시 건드려지니까 손가락, 다른 손가락으로 살짝 5번줄, 6번줄을 살짝 대줘서 뮤트를 하면 되겠습니다. 원래는 이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 손가락 올려서 5번, 6번줄을 뮤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. 이게 이 e 슬래시 디입니다이 e 슬래시 디. 그런데 이슬래시 D는 더 쉬운 모양도 있어요. D 코드 모양이 4풀에서 오면 저절로 이슬래시 D가 됩니다. 이 아래 이 모양이 E 코드가 되고 4번 줄 개방현이 바로 D이기 때문에 레이기 때문에 이슬래시 D가 되죠. 대신에 5번, 6번 줄은 엄지로 살짝 막아서 소리가 안 나게 해줍니다. 레시티 또는 이슬레시티 아, 음, 이슬레시티 이슬시티 위에 두줄 막아주고 여기서는 이 손가락으로 뮤트하는 게 좋고요 여기서는 엄지로 뮤트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슬레시티 그다음에 이슬레시티 샵 장칠더움을 근음으로 한 겁니다. 그럼 이 상태에서 5번 줄은 필요가 없어서 안 치고 이게 미기 때문에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다. 미가 레샵으로 내려가면 되죠. 그리고 어, 사, 네 번째 줄부터 치면 되겠습니다. 4번 줄부터 손가락은 뭐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. 이게 E 슬래시 D 샵이 되겠습니다. 중요한 건 이렇게 5번 줄이 들리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손끝으로 5번 줄을 살짝 대서 막아줍니다. 그리고 아무리 막아줬어도 치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되도록 4번줄부터 뮤트했다고 해서 막 5번줄, 6번줄을 마음껏 쳐라 그런 뜻이 아니라 만일의 경우를 해서 이렇게 뮤트한 거기 때문에 되도록 4번줄 1, 2, 3, 4를 이라칠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이 이 소리가 잘들려니이소니이이되겠습니다이 어, 여기서도 있습니다이이이소리이소리니다이게가이가잘필이가잘이 그리고 4번 줄은 음정이안 맞기 때문에 코드에 없는 음 a 때문에 이렇게 막아주면 됩니다. 이 손끝으로 막아주셔 s 되고 이 손가락이 약간 눕혀서 Tisha Tisha Tisha Tisha Tisha Tisha Tisha 이제 거꾸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E 그 다음에 E-C c E-C D 또는 E-D 4줄 그 다음에 e c c 이7과 같습니다. 또는 c 이7의 오픈 코드 형태 e c C샵. 이 e 슬래시 b 다섯 줄 5번 줄부터 그다음에 이 e 슬래시 a 5번 줄 개방시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개방해도 되고 이렇게 손가락을 내려도 되고요. 저는 이것만 떼겠습니다 슬래시 e a 그다음에 전혀 새로운 모양의 이 e 슬래시 g 샵. 5번 줄 소리 안 나도록 소리를막아줍니다이슬시 e C G s h 이슬 F e F s 이상씨 F 이렇게 F 면 됩니다. 이슬 F F s h a F s h 이렇게 F 도 됩니다. 하이 코드 e, 여기가 F s h 가 F 이슬시 F 다시 한번 쭉 아래로 내려가는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. 이... 음정 내려가는 느낌, 그걸 따라 부르시면 되겠습니다.